I'm your f your a your your I'm your f your a your your... 언니 용키랑 장구 만났어요? 라고 하셨는데 용키랑 장구 만났죠 근데 용키가 장구는 되게 근엄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용키가 막막 막 손으로 막쳐 장구를 근데 장구는 그냥 응 음, 이래 그래서 <웃음> 용키가 어리다 보니까 굉장히 생생해요. 아이고 용키가 왔어요. 용키. 아이고 아이고. 용키. 용키 여기 용키 여기 여기 봐봐. 용키 여기. 용기 용기 용기 찌어 용기 찌어 아이고 용기 오늘 샤워했지요 아이고 거기 샤워했지요 어리둥절하지요 용기가 왔습니다 어 용기가 마이크가 뭔가 싶어서 용기 많이 컸네요. 용키 컸구나. 예, 네, 용키가꽤 컸어요. 네, 용기. 용기 둥절. <웃음> 용둥이지요. 용기가 용기가 지금 졸려요. 지영이 용기 졸리지요. 용기는 조금 잠좀 재우고 올게요. 잠깐만요. 가자. 어, 용기가 이렇게 커요.